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하면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것은 꼭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즉생활비 여유가 있어도 주택연금이 좋은 사례입니다 주택연금의 새로운 발견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주제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은 물론 당장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현재 집값을 보존하는 데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그 케이스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연세가 61세인 분이고 경기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6억 주택, 6억짜리 집이고 예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는 분입니다. 이두 분은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면 좋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소득을 얻고 있는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보험, 보험회사 연금을 10년 확정으로 지금 이제 연금 캐시한 것이 월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보험연금. 해서 200만 원 근로소득과 보험연금 50만 원을 합치니까 250만 원을 벌고 있는데 현재 이두 분의 생활비에 200만 원을 감안하면 여유가 있는 편이죠. 5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남자분, 남편분이 국민연금 63세부터 7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년 뒤에 이제 수령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분들은 주택연금을 지금 꺼려 합니다. 자, 그 이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 후. 자, 여전히 보험연금은 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10년짜리니까 10년 학증으로 받으니까 그때 5년 후에는 5년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도 받고 있을 겁니다. 5년 후에는 거죠. 70만원. 그런데 기타 소득. 즉, 지금 일을 통해서 벌고 있는 소득은 보장하지 못하죠. 지금 현재 200만원을 벌고 있지만 200만원보다 적게 벌지 물론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적죠.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해서 만약에 아예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를 따져보면 보험연금 50만원과 국민연금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보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를 합하면 120만원 플로스 기타소득적 근로소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월 생활비가 200만원을 계속 필요하다면 조금 걱정이죠 보정될 수 있는 소득은 1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보험연금도 10년짜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겠죠. 소멸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적 근로소득 이를 통해서 벌수 있는 돈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남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70만원이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유일한 연금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지금 당장이라도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장의 생활비는 충분하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현재는 이분들의 소득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한 20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하니까 당장의 생활비는 충분한 거죠 또두 번째 이유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요즘 집값이 조금 빠지죠 그래서 이분들의 집도 한 1억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1억 정도 내렸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죠. 오를까 싶어서. 조금 오르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더구나 집주변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되면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또 최근에 또 집값이 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 때문에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이죠. 저는 그래도 주택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말씀,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값은 하락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200만호, 300만호 주로 수도권이죠. 자, 그런데 고령화, 저출산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저출산이 가장 심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자 그래서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다를 겁니다. 특히 수도권 경기도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집은 공급한다 하죠. 고령화 저출산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집값의 하락 하락 가능성이 저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금리 인상 으로 인한 또 대출 억제 등등으로 인한 집값이 집값 하락세가 세정부 들어서면 달라질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잠시 그럴 수 있지만 더큰것 가장 핵심적인 것자 집값이 왜 많이 올랐습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200만 호 300만 호고 공급된다면 그것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자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은 그런데 현재 시가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가격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설령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현재 가격대로 계속 지급받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한 5년 10년 뒤에 지금 가격보다 매도 올랐다 그럼 그때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받은 연금 그리고 이자가산해서 다시 상환해야겠지만 집값이 수억이 올랐다면 그래도 괜찮죠 어쨌든 반대로 떨어졌다면 지금 현재 시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역할을 주택임금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요 수도권 전철이 언제 들었을까요 지금 들어선다고 한다면 1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또 그때 그때 가격이 집값이 지금보다 더 비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만약 그저 수도권 전철 그 지역에 개통된다 할때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집값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비싸져 있을 가능성 상승 보장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장이 확실치 않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노설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택임금을 이분들이 활용할 때오년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목돈을 보겠습니다. 목돈은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주택임금에 가입할 때.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주택임금을 어,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종신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똑같은 금액, 종신정액, 지급 기준으로 산정해본 겁니다. 월 120만 원. 자, 이 120만 원을 자 지금 이분들은 근로소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 120만 원은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남는 돈이니까 한 5년 정도 보험처럼, 보험처럼 투자를 해보십시오. 자 원금은 5년 동안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인데 플러스 알파 수익이나 이자가 생겼다고 하면 얼추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기존에 5천만원 목돈이 있었다고 했죠. 기존에 5천만원 목돈과 국민주택연금, 주택연금 120만원을 5년동안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서 생긴 8천만원 정도를 더하면 5년 후에는 1억 3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는 거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내 집에 살면서 목돈이 1억 3천만원 생겨있다는 라 거죠. 자, 5년 후 월소득 보겠습니다. 월소득은요. 주택 120만 원. 주택연금, 주택연금 120만 원 생겼죠. 그 다음에 5년 후니까 아직 보험, 어, 10년짜리 확정연금이니까 좀 남아있죠. 그래서 여전히 보험 5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70만 원 수령하죠. 63세부터.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이분들은 수령 대상자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초연금 두 분이 받으니까 조금 감액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 보면 월소득이 얼추 290만원 상당이 되는 거죠. 5년 후. 자 사는데 아무 걱정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안 해도 그때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자 조금 전에 2번 다시 보시면 월소득 290만원에 여기 근로소득 없습니다. 주택연금 120만원, 보험에서 나오는 거 50만원, 국민연금 70만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50만원 정도를 감안하면 290만원. 여기에는 근로소득이 없다. 일안 해도 필요한 생활비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자, 이 상태로 주택임금을 활용해서 10년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목돈 볼까요? 목돈. 자, 1억 3천이죠. 1억 3천을 활용합니다. 활용하면 원본을 저변동성, 제가 몇번 소개해 드렸지만 저변동성 올웨더 이자 나오는, 배당 나오는 배당 한연 4%, 5% 정도 그리고 원금은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만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도 않고 저 변동성. 자, 그리고 만기가 없어서 언제든 인출 가능. 자, 이 같은 상품을 통해서 배당형 상품의 월, 목돈을 유지해 간다는 전제하에서 월 4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 자, 목돈 1억 5천만 원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고, 월 40만 원 정도를 어,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소득 보겠습니다. 월소득은 280만원인데 자 보십시오. 5년 전, 조금 전에 5년 후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택연금 120만원은 여전히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서 1, 번에서 우리가 목돈을 활용한 연금 자, 이것이 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 7 0만원 여전히 나오죠. 물론 국민연금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만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때 월소득 280만 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5년 10년 후 노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내 집에 살면서. 두 번째, 목돈 1억 3천. 입고. 그죠? 입고. 자, 그것을 활용해서 아까 40만 원 이자를 만든다 이런 말씀들었으니까 목돈 1억 3천만 원 있고 내 집에 살면서 세 번째는 월 생활비 이상 소득 일하지 않아도 근로활동하지 않아도 월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나오고 또네 번째 지금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있고 없고 없고 즉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 없고 다섯 번째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다른 뭐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 또, 이렇든 저렇든 집값이 오르면, 많이 오르면, 그때 가서 주택임금 해지하고 매도해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금입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에서 5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행복한 노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행복한 노후, 주택임금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되는 유익한 방송을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